아,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성 그리고 아이가 행복한 아동 치아 도시 강성 이두 가지 슬로건을 제가 내세웠는데요 어, 여기에는 어, 이 아이의 웃음소리가 그 깔깔대고 웃는 소리가 어, 온 마을에 울려 퍼지야그 마을이 그가족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가 확신이 있었고